이어서 이제 직무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잡 디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에, 이건 일반적으로 인적 자원 관리하는 부서에서 자, 이걸 여러분 얘기하는 건 내가 다 지금 녹화로 담, 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직무 설계를 인적 자원 관리 부서에서 할 거예요. 다시 말했어. 이제 직무 분석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직무 분석만 하면은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직무 분석 후에 이각 직무를 누구가 사람이 담당 사람이 직무를 감당해야 될 텐데, 그때에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들이 많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조직적으로, 기술적으로, 인간적인 면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걸다 요소를 규명을 합니다. 그래서 종업원에게 직무 만족을 주고, 이런 사람이 해야 되잖아. 사람이 그 직무 감당하면서, 직무 하면서 만족을 주고, 그 만족감 위에서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어떤 작업 방법까지도 다 이제 고려해가지고, 전체 인적 자원 관리를 위한 설계를 해야 될거 아니냐. 그렇죠. 자, 이런 설계를 하는데, 그러면 이 직무 설계를 위한 어떤 이론적인 뭐 바탕은 뭐가 에, 직무 설계에 대한 바탕이 되느냐. 여기 이제 몇 가지 이론 바탕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아주 유명한 그, 어, 책입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게 분업입니다 자, 분업을 해가지고 각 부문에 전문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분업과 전문화 원리가 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사실 주장이 됩니다 그래서 종업원으로 해서 매우 정형화된 몇 개의 과업, 다시 말해서 분업으로 전문화할 수 있도록 인재를, 인력자원을 활용을 해라. 아주 중요한 하나의 밑바탕입니다. 그러니까 전문화된 전문가가 없는 그런 조직은 뭐 쉽게 얘기하면 모두가 전문가일 수가 있을까? 모두가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까? 모든 부분에 다팔방미인의 전문가가 가능합니까? 아니잖아 그럼 만능키와 같은 인재다는데 그게 신이외에는 불가능하잖아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전문화시켜라 전문화 그럼 전문화 시키려고 그러면은, 한두 어떤 그 직무에서 전문화지, 다 많은 모든 영역의 전문화가 불가능하잖아.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테일러가 과학적 관리법에서 주장합니다. 당연하지, 그죠? 자, 과업을 수행하는 인간의 개인적, 사회적 욕구보다는, 과업 자체를 지향해서 지향해서 과업을 최대한 가능한 요소로 세분화하고 여기 나오는 것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의 단순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준화 전문화 이걸 직무 설계의 초점으로 두고 테일러가 과학적 관리법으로 경영에 경영의 어떤 시조다 이렇게 뭐 칭함을 받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것 표준화하고 단수, 단순화 가능하면 복잡하게 하지 말고 단순화할 수 있으면 단순화하라 그리고 표준화시키고 정원화시켜라 이게 직무설계의 밑바탕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람이 일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사람이 일을 하는데 사람이 그냥 생산기계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람을 자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수 있도록 할수 있겠느냐 인간관계론을 생각하고 직무 설계를 해라 그 다음, 사회 기술적인 접근. 뭐, 우리 회사만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정부 정책에, 사회에 영향 안, 안 미치고 안 받을 수가 없잖아. 자, 그걸 다 고려해서 직무 설계를 해라. 그 다음, 직무 충실화 해라. 직무 충실화, 그 다음에 직무 뭐 특성 이론. 자, 이런 것들이 이 밑바탕이 되는 직무 설계의 밑바탕이 된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직무를, 사람이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에, 직무 순환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직무 확대라는 내용이 있고, 직무 충실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직무 순화는 글자 그대로 어떤 종업원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무와 어떤 기능, 뭐 작업 조건, 권한, 책임 등에 있어서 성격이 조금 다른 어떤 직무로 좀 이동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어떤 좀 수평적인 이런 이동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한 가지 단순 반복 작업을 몇 년을 하라 그러면은 몇 년이 아니라 3개월만 딱 하고 나서도 하기 싫어질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어떤 직무를 이렇게, 어, 다른 직무로 너무 완전히 다른 성격의 직무는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무 기능 기능 이런 게좀 비슷한 종류의 직무로 이렇게 순환을 그러니까 순환을 시켜주는 자, 이런 걸 우리가 직무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직무 확대는 이제 에, 확대 그러니까 직무 순환보다는 좀 뭔가 새로운 게 들어올 수밖에 뿐이잖아 그래서 작업자가 맡은 직무보다 다양하게 다양한 어떤 직무를 새로운 직무를 줄 수가 있는 이런 직무를 다시 감당하게 한다면 은 이걸 우리가 직무 확대라고 얘기를 하자 그 다음 뭐 직무 충실화 뭐, 이건 직무가 동기부여 요인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직무 내용 그 자체가 종업원에게 도전감이 될수 있도록 줘야 됩니다. 성취감이, 안정감, 책임 발전 성장에 대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해 주라. 사람이, 아까 얘기했습니다. 되게 보면은, 단순 반복 작업만 하는 거, 그거 사람이 계속 할 부분 아닙니다. 그런 거는, 뭐 AI 탑재 안한 그냥 일반 로봇이라도 로봇화 하면은 그런 그런 것들이 이제 기계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어, 그런 영역의 일을 내가 어, 로봇하고 어, 일자리를 경쟁을 하겠다. 그거는 빨리 탈피해야 됩니다. 빨리 탈피해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은. 이제 이 직무 충실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내가 시 오다면은 앞으로 지금 우리 AI를 탑재한 로봇이 우리 음식 식품 쪽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사실은 앞으로 더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은 우리가 그런 자리하고 그런 자리에서 싸우려고 그러지 마, 경쟁하려고 그러지 마. 사람이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영역 아니고 다른 영역에 우리, 우리가 우리 해야 될 영역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게 뭘까 그게 뭘까 한번 고심을 해보자 그 다음 자 이어서 이제 모집입니다 선발입니다 배치입니다. 자 모집 어떻게 모집할 거냐 선발은 어떻게 우리 회사가 필요한 인재다 누가 선발하느냐 그 다음 선발하고 나면 배치를 각 부서에 배치를 할 겁니다. 내용이 어려운 부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모집은 모집 방법에 따라가지고 모집 방법에 따라서 크게 내부적 모집과 외부적 모집으로 나눴다. 자, 내부적 공급이라는 얘기는 우리 회사 안에서 안에서 그 직무를 담당할 사람을 이제 찾아내면 됩니다. 자, 내부적 공급으로는 첫째 승진, 전지뭐 직무 순환 그다음 재고용 이건 퇴사했던 사람을 다시 고용하는 재고용 및뭐 재소환 이건 자 이런 건이 내용으로 내부적으로 공급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고 외부적으로 공급하는 영역은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어떻게 모집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외부적 모집 방법으로 뭐 여러가지 라디오, TV, 통한 방법, 신문, 잡지 그 다음 상시모집 채용 제도가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상시모집 이때 인력 툴을 아마 등록을 받아가지고 미리 갖고 있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력 툴에 상시 채용시 접수된 입사 지원자의 관련 제도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우리 회사가 인재가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 연락을 해서 입사하라고 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인력풀, 상시 모집, 뭐그 다음 또 많이 이용하는 것이 온라인 채용도 있지만 인턴 사원 제도를 통한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을 겁니다. 인턴 사원 몇년 하느냐 뭐 짧으면 3개월 6개월 1년 길이면 한 2년을 인턴 사원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기는 바로 인턴 사원 안 하고 바로 정식 직원을 채용하겠다. 그런 회사는 진짜 좋은 회사입니다. 맞죠? 지금 여러분들 그런 회사 모집 공고 나와 있는데 찾아보신 내용이 있으면 은 저에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선발, 선발이라는 얘기는 우리 회사 직원 100명이 필요한데 채용을 하겠는데 1000명이 왔다. 그럼 비율로 따지면 뭐 10대1이지, 그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괜찮은 기업체에 경쟁률이 한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0대1 훨씬 넘어갑니다. 심지어 뭐 100대1 이렇게 넘어가는 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몇십 대 1에 나올 거예요 그때 어떤 지원자를 선발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 선발을 하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선발이 될수 있느냐 없느냐 이 준비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말이 여러분 100대 1이죠 100대 1 어마어마한 비율입니다 몇십 대이런 올라가 버려요. 자, 그때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만 그래도 선발이 될수 있겠느냐. 선발 절차는 대개 보면은 자,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지원서, 입사 지원서 작성을 해서 시험이 있다면 시험을 필기 시험이든 각종 뭐 심리 검사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합니다. 지능 검사, 적성 검사, 인성 검사, 뭐 흥미 검사, 성취도 검사 이런 것들 요구를 할 거예요. 그다음 면접 볼 겁니다. 면접에도 그냥 일반 면접만이 아니고 심층 면접으로 며칠 몇박 며칠을 숙식을 같이 하면서 면접을 하는 기업체도 있습니다. 그 다음, 경력이 있다면 경력 조사할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신체 검사. 자, 이렇게 해서 선발을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입사하고자 하는 기업체에 대해서 선발, 이게 모집, 사원 채용에 대한 내용을 쭉다좀 조사를 미리미리 하세요.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각 기업체에 어떠한 신입사원 원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체검사 나왔습니다. 자, 요즘 보면은요, 조금 음식을 다루는 우리, 우리 전공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하나 붙는 게 있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 검사 결과 담배 피우는 사람은 신체검사에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기업체 여러분 간혹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얘기는 먹고 마시는 음식을 다뤘는데 담배 냄새 풍기고 그런 직원들은 우리 회사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지원자들이 담배 피우지 않는 사람이 없다. 전부 담배 피우는 사람만 지원했다. 그러면 하는 수 없이 담배 피우는 사람이라도 채용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안 피우는 사람들이 줄서가 있는데 굳이 담배 피우는 사람 채용할 필요가 없잖아. 선발 권한은 선발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그 담배 피우고 이거 미리 미리 건강이 안 좋으니까 좀 피우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각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